네, 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본청 로텐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20회,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16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테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처리를 두고도 신문 독재 세상을 만들려 한다, 의회주의 파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그런 제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모순된 태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협상 테이블 열려 있습니다. 전혀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만 유지하지 마시고 을 통해서 분이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단식의 능한 당, 탁발의 능한 당, 장애투쟁의 능한 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해서 일하는데 능력 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될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